오늘은 드디어 감독님을 설득시켜 진지한 대화를 할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했냐고요? 영상에선 입도 끈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럼 안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도 만족합니다. 이렇게라도 말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요. 저희 채널에 나름의 규칙이 있습니다. 내용, 혹은 기술적으로 재미없으면 업로드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용은 재미가 없으니 감독님께 기술적으로 재미있게 만들어달라고 떼 썼습니다. 기술적으로 재미가 없다면 댓글에 마음껏 감독님 공격 부탁드립니다. 재미없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너네 뭐하는거야? 라는 질문을 요즘 자주 듣습니다 저희는 제작사 심플입니다 왜 심플이냐구요? 제가 일본여행을 다니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자전거 한 대가 지나가는데 자전거 프레임에 심플이라는 로고가 적혀있더라구요 당시의 감독님과 유튜브 채널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회사명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찰나였습니다 근데 그 심플이라는 로고가 제 눈에 딱 들어오더라구요 살다보면 그런 때 있잖아요? 별거 아닌데 그냥 느낌이 팍 꽂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심플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의미조차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모든 분야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대중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제품이 가져야 하는 요소 중 핵심은 단순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세상에 많은 일들은 단순하기도 하더군요 예를 들면 정답은 단순하다 하기가 어려울 때 음식은 맛이 있으면 될 거고 영상은 재미가 있으면 될 거고 기계는 조작하기 쉬우면 되고 하지만 저 단순한 게 가장 어렵지 않던가요? 그래서 우리는 심플이라는 가치를 줬자 그런 마음으로 회사를 꾸려나가 보자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이름으로 가자고 감독님을 밀어붙였습니다 감독님은 단칼에 꺼지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제가 때려부렸죠 저희는 분업이 명확하거든요 운영과 관련된 부분의 권한은 제게 있고 기술과 관련된 부분의 권한은 감독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를 부렸습니다 감독님 저 믿어주세요 저한 치의 고민도 없습니다. 심플로 갑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반복불갑니다 그렇게 저희가 심플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 뭐하는 애들이냐고요? 저희는 광고를 만듭니다. 너가 특토리아구나 너가 요즘 그렇게 맛있다. 상쾌해. <목소리> 하... 원래는 대행사 쪽에 하청을 맡아서 촬영도 나가고, 중계도 하고, 드론도 띄우고 별의별 일들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행사 없이 광고주와 직접적으로 거래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저희 둘이서 광고주를 컨택하고 발주를 받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번아웃이 와버렸고요 현재 저희는 영상 제작 일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둘다 주말 알바를 뛰면서 수익이 영원인 유튜브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사실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된 메인입니다 가지였냐구요 그냥 뭐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들이었는데요 <웃음> 불만 있으십니까? 그럼 물드릴까요? 죄송다그 이유는 고객분들에게 저희 제작사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영함을 돌리면서 영업을 뛰는 것보단 유튜브에 제작과 관련된 컨텐츠를 올려서 인지도를 쌓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광고 혹은 영상업계는 기술 분야인 만큼 비종사자들이 스스로 발품을 팔거나 이질에 충족시켜줄 제작사를 고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 비용을 대행사에게 지불하고 의뢰를 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고객분들이 본인과 잘 맞는 대행사를 고르기는 쉬울까요? 영상을 직접 만드는 제작사를 고르는 게더 쉽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고객분들에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 제작과 관련된 모든 것들에 있어서 쉽고 친숙하게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것 그게 저희 회사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심플의 활동을 많이 보여드릴 계획이니 만나게 될 수많은 잠재고객분들과 구독자분들에게 예쁘게 봐달라고 아양좀 떨겠습니다. 회사 포털 링크 혹은 유튜브 정보란에 기재되어 있는 메일이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누구든 그 어떤 내용도 관계없이 저희 제작사와 함께 작업해보고 싶다 의뢰하고 싶은 것이 있다. 메일 주십시오. 지금까지 심플이었습니다.